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다 와. 진짜 좋긴 어, 하다 일전에 도착했습니다 반격이네요 체크인 가격을 방금 지불했습니다 1 5 2이완인데시티텍스포에서 164이완이었어요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2층이라고 합니다 다시 방 판결을 키고 소리도 달랑달랑 나네요 이렇게 이고 2-1 인제 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고 이동식 침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동식 침대 하나 있고 수건이랑 전기포트 있고 이건 화장실 적당히 괜찮네요 발코니에요 발코니에 이렇게 올라가서 다다. 비가 안 들어와가지고 인터넷 와이파이도 안 되고 핸드폰 충전도 안 되고 뜨거운 물도 안 나와서 샤워도 못 하고 일단 그냥 이거나 보고 있어야겠어요. 저기 선베드에서 배경을 바라보면 정말 좋아요. 여기 티하우스 사막객잔에서 씻고 잠깐 나왔어요. 일곱 시까지 전기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해서 데이터도 이게 잘안 터지고 너무 심심한 나머지 한번 이 주변에 뭐가 있을지 구경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. 전 조금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시기 때문에. 소장자가 <목소리도> 사막객잔에서 주신 닭백숙 너무 많타고 주셨습니다. 이 명치 미가마. 이 명치만. 이명치이이 그럼 이제 잘 준비를 마쳤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아침에 인간은 저기서 풀이 들어와요 창밖으로 이렇게 보여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제 트레킹 중호도협으로 가서 샤네릴라로 가야하는 아침의 날이 밝았습니다 차마객장에서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여기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형한 분을 만났어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바라보면 아아 아, 일단은 가면 그쵸 그... 갈림길이 나오면 아 그래. 네. 굉장히 화내고. 아 진짜요? 그냥 애칭이라고. 우리 <웃음>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 사람은 없는데요? <웃음> <웃음> 다급하겠다 따라 올라가고 계시네 <웃음> 우리 염소 친구들 응. 얘네들 친구가 많아서 좋겠다 아까 그 돼지는 혼자였는데 응. 길에서도 오른쪽 길로 염소 엉덩이를 따라갑시다 이 길에서는 여기서도 염성동을를 따라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 여기도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? 응. 이거 이거 이, 오른쪽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게 애매해 일로 <웃음> 가라고 시켜야돼이 아. 아, 길에 가 하프 l f w a m 인가? 3 7 0 0 m 인가? o n t shiver me 3 7 n g a o n m 인거 같아요 3 7 0 0 k m k m 습니다 여기는 래프팅 이런 거못 하겠죠? 죽그러 뭐가 나타날지 진짜 길이 위험하긴 하구나 와. 반지해저. 예. 네, 그럼 진짜 무슨 처음부터 배경 화면을 써지. 음. 그러니까. 길이 되 화살표가 있어요. 길. <웃음> 미끄러워 정말. <웃음> 아, 아, 아, 여기 진짜. 그렇죠. 여기도 이런 길이 있지만 화살표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조심하라는 포지판이 나오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낙석 주의하라고 보여있어 떨어지면 저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인도객 잔 있는 마을 도착 이렇게, 중간중간에 마을 짓고 사는 사람들 보면 옛날부터 살았던 거겠죠? 입구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 도착했습니다 최고의 뷰를 가진 화장실이있다이데게이있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한 시간 반 정도 사진 찍고 느긋느긋하게 걸어왔는데, 차마 극장에서 중도 극장까지 한 시간 반 정도.